안녕하세요. 다니쌤입니다. 오늘은 김동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건물의 신김동건 대표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, 우리 대표님은 특징이 상가, 그리고 이제 소액, 그리고 이제 경매, 이게 키워드입니다. 오늘은요, 800만원 소액 투자로 수익률 한 28% 낸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통찰을 한번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 인천에 있는 거였나봐요 이게 아네이 음. 물건 같은 경우는 인천 그계산동에 있는 좀 나들이 상가 라고 지하에 음.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하요 지하 1층에 있는 건가요? 네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상가 공실이 많은데 지하에 있는 거 괜찮을까요? 뭐 제가 뭐 여기 여러 번 나와서 음.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얻기 전에 내가 임차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임차를 음. 하면은 컨셉이 딱 맞고 음. 뭐 모든 사가든 마찬가지로 싸게 받으면 네, 싸게 받으면 거기를 뭐 창고로 쓰든 나만의 사무실로 쓰든 음. 싸게만 받으면은 그 엑시트 하는 전략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낙찰받을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그에 따라서 이지역의 보수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평당 임대료를 계산해서 수익률이 내가 만족할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냥 가감하게 들어가는 거네요? 음, 네,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여기는 실제로 얼마에 받으신 거죠? 제가 낙찰 가격은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음. 뭐 800만원, 800만원 예, 800만 정도 선에 받았습니다. 이게 한번 유찰된 거였나요? 뭐 유찰은 여러 번 돼서 네. 뭐 최저가가 24% 가격까지 오. 나와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게 보면은 30%, 30%, 네. 30%, 30%, 30 빠져서 음. 예, 380만원까지 좀 떨어졌었던 물건이에요. 네. 근데 결국은 이제 800만원 정도의 네. 낙찰을 받으셨네요 근데 네, 좀 저는 이렇게 받아도 좀 제가 그래도 고가를 썼다고 개인적으로 음, 음. 생각하는 게다뭐 460만원 정도 도 썼기 때문에 그러게요. 사실 한 500만원 정도 쓰거나 음. 아니면 한 600만원 정도만 써도 충분히 낙찰이 되는데 그러게요. 저는 좀제생각이좀 비싸게 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하고 보면 이의가 지금 460만원이니까 네 이제 500만원 썼어도 네. <웃음> 되는 건데 이렇게 충분한 금액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? 이게 막상 안 가보고, 안 가보고 음. 사다 보니 용기가 생겨서, 정말 어 물건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딱낙찰을 받았는데, 네. 받고 나서 보니까 좀 싸게 썼어도 되지 않을까, 음. 그런 생각을 네. 좀 하긴 했습니다. 자, 어쨌든, 이제 800만원에 받으셨는데, 현재 임대를 주고 있나요? 월세를 받나요 네, 거에? 현재 여기 제가 뭐 150에 15만원 정도. 150? 월, 보증은 150에 네, 월세 보증은 15만원? 네, 15만원 정도 해서 음. 그 세입자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현재 시세 정도 되는 건가요? 네, 뭐 평균적으로 뭐 어디 상가나 뭐 음. 사무실이나 요즘에 창고를 쓰려고 해도 네. 못해도 한 2, 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음요. 그러면 한800 정도 투자해서 보증금 150에 월세 15만원이면 네. 이제 월세 15만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수익률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28% 정도 돼요 음, 네. 요즘 상가가 뭐 5% 때 나오는 것도 찾기 힘든데 28%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게 언제 낙찰 받으신 거죠? 그러 작년이네요? 여기 뭐그 아, 예, 22년 뭐 작년 초 정도에 예, 어. 제가 그 낙찰을 받아서 던 물건입니다. 그래요. 네. 이 내부 모습 좀볼수 있을까요? 네. 어, 휴 이제 쓰레기 했던 이게 실제로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인가봐요. 네, 저도 처음에 이 정도인지는 몰랐고 어휴. 막상 제가 가서 봤었으면 안 받았었을 거예요, 그러게요. 저도. 그래서 음. 한500 정도 쓰거나 550을 쓰거나 아예 안 받았었을 텐데 네. 그래도 이게 응가보고 좀 용기가 생겨서. 받고 음. 나서 좀 좋았었던 점은 여기 그 나들이 상가가 원래 이제 백화점이었는데 아, 여기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있어서 여기 근처 음. 아파트들도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 상가도 뭐 다시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. 좀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음. 생각도 좀 플러스 알파로 좀또 하고 있고요. 가서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. 어디부터 손을 내야 되지 저도 지하 상가든 상가 많이 해결했는데 이런, 이런 상관 저도 또 처음 봤습니다. 음. 네. 이게 몇평 정도 되는 거죠? 10평도가? 여기 실제로 보이는 건 아까 그네평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. 내부랑 외부랑 쓸수 있는 공간들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일곱 여덟 평, 뭐열평 정도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음. 실제적인 면적 이 정도 선이에요. 한네평 그래. 정도. 그럼 이건 그8 0 0에 낙찰 받으셨다는데? 네. 이거 다 쓰레기 청소하고 기본적인 인테리어 최소 하나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? 이거 다 치우고 정리하는 비용이 쓰레기 비용 정도만 해가지고, 음. 네. 한 50만원 정도. 50만원 정도. 네네. 들었습니다. 어. 그리고 임대는 맞추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임대 맞추는데 그 전에 한 분이 200에 20에 좀 있다가 음. 이번에 좀 새로 들어와가지고, 임대 맞추는 기간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가 중에 제일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, 얼마나 걸렸는데? 기본적으로 4, 5개월 정도. 4, 5개월. 네. 어. 이상 걸렸습니다. 그래요. 여기 대출은 없고요. 어, 3천만 원 이하 상가는 대출이 안 나와서 아, 네. 네. 네. 네. 대출 없이 샀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보증금 150만 원 회수하셨으니까 실제 들어간 돈은 약 75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. 그래서 월세 15만 원. 괜찮네요. <웃음> 음, 네, <네네. 웃음> 네. 이게 또 저렴하게 사면 장점이 요즘에는 이제 취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네. 좀 저렴해요. 음. 그렇겠네요. 입구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문 안에 들어가면 여기 상가가 저희 상가에 어~ 여기는 그러면 여기 다른 밖에, 밖에 아 그냥 공용으로 쓸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상가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공실로 많이 있었나 봐요 여기 지하에 대부분이 좀 공실들이 좀 많이 있고 음. 여기 바로 옆에 좀 깔끔하게 음식점으로 간, 가볍게 좀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음. 저는 처음에 그 음식점이 제건줄 알고 받았었는데 <웃음> <그래요>. 음. <웃음> 받고 나니까 이게 깔끔한 음식점이 아니라. 안쪽에 있는 창고라는 거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네. 우리 김동건 대표님이 상가가 무지 많거든요 어, 수십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잘 안가고 이렇게 <웃음> 결정하는게 맞는데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됩니다그렇죠 저도 무조건 임장은 음.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, 보고 저는 좀천만원이하좀 소액이고 괜찮다 싶으면 은 제가 감당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음.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. 현재 여기 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뭐그 카페 같은걸로 배달음식으로 음. 이렇게 배달, 좀 그렇지. 하겠다고 네,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임차 이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주변 부동산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나요 이거는 또재밌었던게 제가 당근마켓 그때 전에 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당근마켓에그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어서 음. 뭐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근데 특징이 가격이 싸면 좀 거래가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그래요네 그래서 그거를 어. 통해서 임차를 모집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어, 부동산을 통해서 온게 아니라 당근마켓의 부동산 코너에서 네. 거기서 임차인을 찾으신 거예요 네. 부동산을 통해서 이거 물건이랑 이렇게 너무 안 좋아서 음. 부동산에서 와서 몇번 보고 거의 학을 뛰고 가더라고요 그렇죠? 여기에 뭐 업종을 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그냥 창고나 나만의 사무실이나 뭐 소호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한 업종들만 들어와서 이제 무인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내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여기 건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걸 노리면서 좀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는 컨셉이 음. 좀 제일 맞긴 하죠. 네. 그럼 이제 대표님 되고는 단기 아니라 추 월세 받으면서 네. 중장기로 가실 거죠. 저는 한번 사면은 거의 뭐그 평생 보유하는데 이제 갑자기 누가 뭐 이거를 뭐 비싸게 사겠다. 음. 뭐 제가 생각보다 뭐 수익이 너무 좋게 하는 경우는 저도 뭐 파는데 그런 거 아니면 저는 그냥 한번 사면은 평생 보유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의 이제 컨셉이 장기보유 잖아요 네.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부동산은 사고팔고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좀 오래 가지고 있고 뭐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1, 2년에 그냥 그 1, 2억 버는 물건 뭐 한두 개만 팔면 된다 이렇게 음. 좀 저만의 좀 투자 원칙이랑 기준이 있어서 좀 장기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, 그래요 초보자분들은 요즘같이 또 경매시장이 요즘 좋잖아요 아, 네.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. 어, 너무 큰 물건 말고, 이렇게 이제 천만 원예 소액 물건으로 좀 경험을 다지면서 어, 좀더큰 물건으로 좀 옮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다음 사진도 제가 또그 보여드릴 게 있는데, 그 다음에 이렇게 음. 치워서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놨습니다. 음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작전시장 현대화 추진 뭐 음. 이런 것도 이런 내용들도 있고,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고 나서 임대를 마쳤습니다. 물론, 이전보다는 깔끔해졌는데, 네. 여전히 상태는 좀 안좋아 보이긴 어, 하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중에 상태가 음. 제일 좀 음. 안좋아서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게요. 있어요. 네. 이게 이제 깔끔해졌다고 하니 이전에는 얼마나? 아, 어, 상태가 이전의 안 좋았을까요? 상태는 뭐, 아까 보신 음. 이런 느낌이었죠. 그래. 개인적으로는 뭐, 소액 투자로 뭐, 이런 상가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, 충분히 거기서도 이제 월세 세팅도 되고 나만의 창고 뭐 나만의 공간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일단 뭐 수익률이 거의 뭐 28% 정도 되니까 공실만 없다면 괜찮네요. 네.